형님 이거 왜드시는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, 이거 먹으면 혈액순환 좋고 그게, 이게 저기 뭐냐 몸에 좋은거죠? 몸에 좋으라고 먹는거 어디? 네? 어디가? 다 몸에 좋죠 혈액, 혈액순환,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형님 준비하고 계신거 아니야? 양파 즙 먹어봤어 물세개 <웃음> 넣는거야 재료를 아끼지 않는거지 다른걸 다 떠나가지고 가끔씩 제가 원하는 그런 롤모델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40입니다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사는게 과연 정답일까 특히 뭐 없는 것 같아 그죠 너무 가깝하기도 하고 바람 쐬려고 잠깐 나왔어요. <웃음> 저희 생각은 그래요. 아 햇빛 왜 이렇게 세니? 아, 떨어지면 막 보고 싶고 막 아련하고 솔직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없잖아. 그죠? 없어. 다 거짓말. 왜 같이 가는 소리? 연애를 생각을 해봐도 우리 연애 초기에는 막 뜨겁잖아. 막 불타오르고 막씨 아, 좀만 더 떨어지면 막 보고 싶고. 전화기만 1시간, 2시간 배터리 막 터지기, 직전까지 통화해도 막 하나도 안 지쳐 남자분들, 남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. 어, 여자친구 집이 어디든 간에 막 데려다 주고, 밤 12시가 새벽 1시가 집 앞까지 걸어가고 데려다 주고 차 태워주고 어 차가 끊겨도 집까지 난 돌아올 수 있다. 난 그래도 힘들지 않아. 하는데 결국 어때? 좀만 지나면? 막 계산하게 돼. 나 내일 아침에 어디 가야 되는데. 나 오늘 피곤한데. 아, 돌아오는 길에 힘든데. 하지만 내색은 안 해. 그죠? 다 똑같을 거야. 결혼도 마찬가지야. 가끔은, 가끔은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. 아니다, 아니다. 나는 아니야. 어, 쟤만 그런 거야. 다 거짓말해. 어, 눈부셔, 씨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. 아, 아, 안 신기합니다 저도 최근에도 <웃음> <체험에도> 봤는데 그리고 저도 <웃음> 보니까 신기합니다 인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예, 김사상 후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독거노총각의 아. 아. 일상 아. 이야기 아 그리고 저또 드릴게 있어요 예, 예, 뭐냐면 예 드시라고 싸줬어요 잠사상 예. 이리 보세요 잠시만요 또. 아, 아, 아니, 이총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, 아, 지금? 아, 저, 아니, 그래, 저는 한번씩그김 그래, 사장님 그, 저, 유튜브를 보는데 네. 저는 야, 다른 게 부르는 게 아니고 야, 어떻게 저렇게 미인분을 만나가지고 미모가 저기 연예인 빔치더라고 카메라에 서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 진짜 한번씩 가끔 보는데 네. 야, 김 사장님, 저 어떻게 저런 미인분을 만나가지고 그, 어떻게 어떻게 만났습니까? 그게? 저요? 네. 나이트에서 아 <웃음> 근데 네. 저는 형님이 더 부러워요 어이? 10년 네. 넘었잖아요. 서로 막못 잡아먹어서 안달라 이런데 네. 네. 나오고 싶은 거죠. 그 사람들 말로는 미모는 몇년안가대 미모는! 미모는? 아,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또 식상해지고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뭐 10년 이상이죠. 혼자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왠지 모를 엄청난 그 우울감과 외로움과 진짜? 고독이 밀려오거든요. 나이가 한살한살더 먹을 때마다 더큰 외로움이 밀려오죠.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저는 김사장님처럼요. 그래, 세상이 고통에 무딪히가 차라리 시간도잘 가고, 어떻게 보면 음. 가정 시간의 모험이지 않습니까? 네. 차라리 저는 그게 낫더라고요. 이 혼자서, 음. 완전히 무의미하게, 와, 내가 이렇게 진짜, 그래도 뭐, <웃음> 잘 지내시잖아요, 보면. 유튜브에 상에서는 뭐, 여자여자 여자 많이 밝히고, 또 뭐, 또 뭐, 어떨 때는 또 뭐, 제, 막 감정이 왔다 갔다, 어떨 때는 음. 막, 그냥 뭐, 혼자 계속 살고 싶다 했는데. 네.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여자 선봉이 나타나면은, 그쵸? 만나서 응. 같이 살고 싶죠. 그게 그치. 제 마음입니다. 저희 아프가 직접 싼. 아 예. 네. 이야 네. 진짜 영광이네 지금. 네. 와 이거 새벽에 일어나서 네. 이거 꼭 싸가지고 가져가라고 네. 드시라고 하라고. 이야 진짜 영광인데 이거. <웃음> 드셔보세요. 네. 어, 드셔보세요. 네. 김밥집에서는 절대 이렇게 불어하는 아주 이렇게 네. 저희 아프가 진짜 좋아할 거예요. 드시는 아, 거. 예. 김밥을 먹는다. 물론, 김밥을 아무리 잘 먹어도 여자는 오지 않는다. 또 없어요? 네? 라면 이런 거 있던데. <웃음> 아니, 혹시 그 광고 아니에요? 아니요, 아니요. 상관없습니다. 뭐... 아, 아, 아. 하게야기리는 게, 이게 다른 사람들은 저서 스프를 원래 저도 먼저 넣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거 서플을 먼저 넣으니까 이게 막팍 끌어오르더라고요. 막 그래가지고 이게 라면이 딱 여성분을 가지고 이렇게. 내린 물? 네, 라면 먼저. 넣고 그 다음 스프. 네, 스프를 스프 물론 이렇게 한다고 네, 해서 여자가 오는 넣고. 것은 아니다 요즘 되게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광고 많이 들어오시죠? 아닙니다 광고가 들어오는데 근데 광고를 자꾸 숙제를 어렵게 내주더라고요 광고 업체들이 아유 그래도 찍으셔 <웃음> 찍으실 때 찍으셔야지 예 네, 그렇죠 벌때 벌어야지 네,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, 맞습니다 안 들어와요 저는 이제? 네. 저 옛날에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? 네. 안 들어와요 이제 형님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? 아니 근데 이거, 이거 먹으면 혈액순환 좋고 그게, 이게 저기 뭐냐 몸에 좋은 거 i 몸에 좋으라고 먹는 p 어디? n 네? 어디가? 다 먹으면 좋죠 혈 r t on 혈액순환 o n e I have 아니 h i r t on my phone. I have a shirt on 먹 y phone. I have a s h i r 기 o 니 my phone. I 맛있게 먹는다. 열 여자 부럽지 않다. 이런 몸에 좋은 걸 먹어서 쓸 데가 없어요. 왜요? <웃음> 아, 아니, 지금 쓸 데가 많죠. 어디다 써요? 쓸 <웃음> 어, <서�> 데... <웃음> <웃음> 데가 많죠, 그게? 아니, 쓸데 없어요, 형님. 저야 형님, 왜쓸 데가 없어요? 아이, 저는 그냥... 여자가 있고, 음... 없고에 그건...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음을 느낀다. <목소리> 형님, 이거 서울에서 요즘 유명한 밀크티인데, 드셔보세요, 형님. 안엔 커피가 들어있고, 밀크티, 동민영이라는 음료인데. 아 좋네요 아 맛있다 이거 결혼한 사람들 유부남들 와이프의 말 잘들어 와이프 말 잘들어야 돈이 생기고 김밥이 나오지 어, 네. 다 신기루와 허상임을 알았기에 너무 행복하고 좋다 여자보다 더큰 것을 얻었다 예, 예. 형님 가보겠습니다 예예 예. 가보겠습니다 예. 아 형님 오늘 다음에 또올거에 서울 오시면 전화 꼭 주세요 예예 예, 예. 많은 남자 여자들이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찾아 헤매이지만 결국 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리 이쁜 여자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인생의 승리는 아니다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아니 형님 맛... 형님 보러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수성찬을 갑자기 차려주시지 <웃음> 아니 이게 제가 이거 김치 전에 저기 받았는데 이게 진짜 이거 맛들어가지고 맛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... 김치로 이거 김치 김치.